저는 오늘 제 디스코드 음성 채팅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혼자 있는데 누군가 구독자 분께서 한 명이라도 먼저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그분한테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온라인이 83명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대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궁금해서 들어와 보지 않을까요? A few moments later. 이제 40분이 지났는데. 와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응? 축하드려요, 이벤트에 당첨되셨어요. 뭐예요?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예? 뭐가 좋아요? 프라이드 양념. 예, 진짜요? 제가 구독도 했어요. 근데 왜 진짜로 줘요? 어.. 다.. 자랑해 드릴요 자.. 쿠폰 보내드렸어요 어?! 어 미친! 진짜야? 아 어, 진짜네? 아.. 한 시간 기다렸는데.. 어..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런 챌린지 있으니까 또 기대하세요 앞으로 이런 챌린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으면 또 참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챌린지들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